안녕하세요. 인문독서 아카데미 판소리 인문학 강좌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판소리 시대 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일부를 총네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 일부에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마련된 일부 순서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우리가 판소리 어떤 이야기들을 노래로 불렀을까라는 그런 부제하에. 열두 마당에 대한 그리고 그 열두 마당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줄거리와 그리고 그것들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어이 판소리라는 것은 명칭은 어 예술 양식적인 명칭이 될 것이고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 다른 그 독립적인 생명체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라는 존재에 의해서만 현시화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하나의 예술 양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이자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 과연 어떤 사람들이 불렀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그런 순서로 오늘 시간은 마련했다라고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판소리 시대의 자화상 하고 판소리의 요 요람, 조선시대 무계집단과 판소리 광대 이런 어 부재를 어 함께 병렬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판소리의 요람이라고 했고 그 요람의 어 구체적인 주체는 바로 이제 제가 무계집단 또는 어 무계집단이 주인공이 돼서 형성한 어 어떤 무속의 문화. 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판소리 과연 어 오늘날에는 판소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직업적인 예술인으로 존재하고 있죠. 물론 그 어떤 정상부에 상층에 직업 예술인들이 있고 즉 전문 지닌 직업 예술인들이 있고 그 밑에는 또 폭넓게 아마추어 그룹들이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판소리를 수련을 해서 판소리를 연행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이 직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욕구 충족. 어,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 이런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마추어 팔소리 그룹들이 존재하죠. 이제 그런 구조라면 오늘날은, 어, 그러니까 1900년이 밝기 이전, 어, 즉 조선이라는 시대에 판소리 예술이 형성이 되었고 그때 이 판소리 예술을 형성시킨 주체들이 누구인가라는 제문으로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 볼 수가 있겠죠. 어, 뭐 이미 힌트는 다드린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판소리 예술을 형성시키는데 절대적이다라는 부언을 달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그... 핵심적인 어, 아주 지대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집단은 바로 무게혈통 집단. 그러니까 무속을 어, 쭉 연행하는 또는 무속을 이어가는 그런 집단이라고 우리가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에서 많은 그런 증빙들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댁의 이 무게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리고 그것과 이 무게집단과 판소리하고의 연결 지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기본적이라고 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상식보다 조금은 더 높은 수위의 지식적인 정보들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무당과 무속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부터 좀 출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제가 약간 그 벌집 모양 같은 어 그런 이 그림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 무게집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어 질문을 던져놓고, 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무게집단 하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 명사는 아마 무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무인 해서 이제 그 또는 무격 무무녀 이런 말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뭐 그냥 통틀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 부계 집단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가리킬 때는 우리가 무당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무당이나 무인이나 무무격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같은 상통하는 의미인데 어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씩 이제 차이가. 진, 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어, 무속에서는, 어, 이 문여라는 용어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문여라는 용어에서 볼 수도 듯 볼수 있듯이 주로 여자 무당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 호남 쪽에서 주로 부르는 말인데 무당을 단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정 내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소화라는 인물의 그 어머니가 직업적인 단골이죠. 그 특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무녀 있잖아요. 그래서 소아는 무녀의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외진 곳에 거주하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되게 격리되어 있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천대받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여하간 무속에서는 무녀가 이제 조금 더그 꼭지점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부속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이라고도 부르고 이 신방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제주도권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박수라든가 격, 활행이, 양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하고는 좀 다르게 남자, 무당을 지칭할 때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부 여자 무당만 있다고는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 무당도 존재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여자 무당이 조금 더 이렇게 그더 꼭지점에 권위적인 위치에 좀서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남자 무당이 좀 주된 위치에 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우리 이제 무의 기능, 무속의 기능은 아, 총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속의 기능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당의 어떤 역할. 무당이 담당하는 임무, 이런 것들이라고도 등치시켜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이제 사제와 치병과 예언과 그리고 유희,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 무의 기능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제는 이제 우리가 사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우리가 사제라고 부릅니다. 요는 뭐 무속에서만 쓰지 않고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진짜 종교의 기위에서 다른 어떤 세속적인 역할들은 내려놓고 오로지 종교적인 그런 그 임무들을 행하는 사람을 가르켜서 천주교에서도 사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신분 임이라고도 부르지만 이런 역할들을 사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 사제의 기능이야말로 사실은 무속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 어,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보면은 이런 그 사만 시대의각그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부르는 그 사만 또는 부여 이런 이전 우리의 고대 국가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하늘의 제천 의식들을 행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제천 의식, 의식의곧 쉬운 말로 옮기면 제사가 되는 거겠죠. 그런 제사 때에 그 제사를 굉장히 주관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어, 무 요즘 말로는 그냥 무당인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어, 재정 일치 사회에서는 특히나 어떤, 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대의적인 이런 것들을 어, 하늘에 고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어, 어, 기원하면서 올리는 의식을 주관하던 사제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어 다음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치병입니다. 이 치병의 기능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이제 삼국사기라고 하는 우리 이제 고문헌에 보면은 신라의 삼국에서 신라 신라의 유리왕 때 왕이 병에 걸렸을 때 무당에게 처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명의한테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서 내가 병을 낫는 방법에 대해서 처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랐더니 낫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무당의 치병의 역할, 아, 치병의 기능 이런 것들은 역시 오래됐다고 보여지고 심지어 우리가 유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조선 사회에서도 이 무의 치병 기능은 유효하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성군이자 그리고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문자를 어 주신 세종대왕 때도 이 그 역병이 돕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 때에 무당들을 불러 모아서 이 치병 활동을 하게끔 어, 권장하는 그런 일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구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무당한테는 벌을 내려요. 그리고 반대로 구병 활동에 역병 이것을, 역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열심히 참여한 그러한 무당에게는 상을 내리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기록들이 실록에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에게도, 어, 당연히 이런 무당의 치병기능들은 굉장히 폭넓게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측면들이고, 심지어 이 동서화인원이라는 기관은 조선시대에 그 서민들의 그 구병 활동을 하던 기관이었거든요. 공적기관. 요즘 말로 치면, 어, 의료원? 예, 네. 보건의료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뭐, 국립암센터 뭐 이런 식으로 공공 어떤 병원이라고 볼수 있는 동서화인원에이 무당들을 의사가 아닌데, 의술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의술과 버금가는 치병의 기능과 효과들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동서화리전의 이제. 그 소속 시켜놓고, 그 직업처럼 직업처럼 이렇게 어 환자들 또는 역병이 돌때 역신을 물리치는 제사를 지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의 기능. 뭐 요즘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인데요. 그 전라북도의 이제 행정 중심 도시가 전 전주잖아요. 전주에 이렇게 사대문 바로 밖이 어디냐면은 이제 그 많이들 오시는 데 전동시장, 남부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남부시장에 있고 그 사이에 전주천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아직도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바로 그 점집입니다. 뭐 신점을 치는 곳도 있고 이게 어떤 그 사주 명리하게 기초에서 학문적으로 점을 봐주기도 하고 이런 집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예언의 기능 그런데 이 예언의 기능이 그냥 어떤 개인사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 또는 국가의 아주 중대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담당하는 어국 국가의 어떤 부름을 받은,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여받은 그런 무당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를 이러서 우리가 국무라고 합니다. 앞에 나라국자를 써서 국무라고 부르는 아주 그, 어, 이 위치. 정확한 그리고 또 위상이 높은 그런 역할을 주기도 했던 것이 바로 조선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양면적이죠. 유교를 표방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유교의 교리에 따른 또는 성리학의 어떤 학문적인 그 논리에 따라서. 치국 나라를 다스렸던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굉장히 배격해야 마땅했던 그 무속을 또 한편으로는 또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선 사회의 양면성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여하간 역사적으로 이 무는 굉장히 우리가 뭐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근근히 합니다. 뭐 이제 그 소수림왕 때청 뭐, 받아들여줘서, 또 이제 통일신라에서는 아예 국가적인 국교로 삼고, 또 그것이 고려 때까지 이어지고, 뭐 이래서 천 년이 훌쩍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무가, 어, 어 불교보다도 훨씬, 그리고 통찰적인, 어, 이, 그 불교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부다. 인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문은 그야말로 이 토착적인 종교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것만큼, 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천을 거치기는 했으나, 함께 해왔다. 이 우리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사람들과 굉장히 삶에서 그리고 정치라는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해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 사극에서 보면은 관상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상감이 바로 이그 나라 국무들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 미리, 미래를 내다봐야 될때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보고서 이제 어떤 것들을 예언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던 그 무당들이 소비했던 기관이 바로 관상감이게 되겠죠. 고려 시대 때는 이 기관이 바로 이제 태사국이 되는 거고 조선 시대에는 서운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무의 기능은 바로 유희입니다. 제가 유희에는 특별히 빨간색으로 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짜 그러니까 그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전통 예술의 상당 어, 부분의 그 갈래들이 이 무, 에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뿌리에 있어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지대한 바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찌 보면은 이제 모태 같은. 그런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가 되겠는데 이 무의 기능 중에 특히 유희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은 하나의 공연 예술 양식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양식화된 그런 갈래들을 낳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은, 무당은 이제 이 제사를 지낼 때어 뭐 어떤 행위들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적으로도 어 굉장히 공수라고 부르는 말로 하는 이런 이제 프리들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말과 어떤 행위들이 곁들여져서 이제 의식을 행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어 때로는 춤 오늘날은 춤이라고 부르는 어 몸짓적 그러니까 신체적 행위 그리고 어우리 오늘날에는 이제 무가라고 많이 부르는 노래 네, 이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의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보면은 무당의 아 무의식 어즉 무속적의 무속 행하는 제사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청신이라고 해서 제가 교재에는 미처 쓰지는 않았습니다. 신을 청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청신이 첫 전반부를 이루는 거고요. 신을 청했으면 신을 즐겁게 해주는 오신의 부분이 중간 몸통 부분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신을 어, 맞이하여 즐겁게 해드리고 함께 그 어떤 목적 그 의식의 목적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고이 보내드리는 송신 그렇게 해서 청신 오신 송신 이렇게. 굽 구세의 어, 무의식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주로 이 오신, 그러니까 신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즐겁게 해드리려면 무엇으로가 필요하겠죠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노래와 춤과 음악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예술 양식화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특히나 이제 마을곳 마을의 공동 제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모든 제 의식을 마치고 무엇을 하냐면은 음파제라고 해서 우리 농학에서는 이걸 파점례라고도 불러요. 어,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본행사를 마치고, 뒤풀이, 뒷프리, 말하자면, 뒤풀이를 반드시 하게 되고, 그것을 뒷꽃, 파접내 농악 같은 경우는, 또는, 여기서는 파제, 재를 파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다 함께 어울려서, 음악과 노래와 춤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어, 마당이 열립니다. 바로 이때 이제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희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유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제 그 구세 목적 이런 것들이 도달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어, 무의 기능을 볼수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접이 유희라는 유희적 기능이라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러네요. 자. 조금 그 시대를 이제 좀 오늘에 가까운 조선시대로 좀 좁혀가지고, 어,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무속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판소리, 조선시대 후기에 형성된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국한에서 이제 우리가 좀 무속을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고대 제천의식 같은 경우에 이 무속의 절대적인 구세 목적,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이제 생존 문제하고 직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제의적인 목적이 연결이 되겠죠. 생존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위험 요소 자연재라든지 어떤 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인 삶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도 꼽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이 가뭄이 되면 농사나 여러 가지 그 먹는 생태적인 것들이에 있어서 원활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목적 어 그러니까 뭐 비를 내려달라든지 아니면 풍년을 들게 해달라든지 이런 그런 농경 중심의 목적에서. 어, 행해지는 그런 의례들이좀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고대 국가가 아니라 어떤 그좀 정치적인 구조가 완벽하게 기틀을 잡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틀이 완전히 갖추어진 완전한 국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국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완전 국가가 이제 좀 성립된 시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라와 고려 시대 때 오면은 그냥 제천 의식이 이제 제천 의식의 목적이 꼭 농경 의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천 제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자연신에게 올리는. 그런 다양한 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큰 강이나 이런 자연신에게 올리는 그런 산천제 그리고 하늘에게 올리는 이건 천신제겠죠. 그래서 기우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천신에게 올리는 기우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분화되면서 전승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교 주의를 표방한 그런 국가인데도 이런 그 공동 제의들은 여전히 허용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그, 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국가적 제사? 한다면은, 이제, 두 가지를 뽑기는 해요. 하나는 종묘 제례고요. 하나는 문묘 제례입니다. 종묘 제례는 이씨 왕조잖아요. 이성계가 태조로 삼은 것. 이성계를 태조로 삼은 이씨 혈통이 왕이 되는 그런 국가가 이제 조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태 이태조의 그 선친대 조상들을 내 신의를 모셔놓고, 그리고 이후로 이제 이 왕, 왕족, 내 신의를 모신 곳이 바로 종묘가 되는 것이고, 그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가 이제 뭐 넘버원이라고 볼수 있는 국가적인 제례가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묘 제례예요 문묘는 공자묘라는 뜻입니다. 공자. 문 그럴 문자를 써서 어 그러니까 공자는 신의 반열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에서 이것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성리학에서 유교라는 종교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조선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동치이념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자야말로 신적인 종. 제란 말이죠. 그래서 따로 문묘사당을 만들어 놓고 재례를 국가적으로 행했답니다. 그두 가지 재례 말고도 그러면은, 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기존에 신라나 고려나 고대국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천신제라든지, 어, 산천제 이런 것들은 사라졌느냐?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그 선농, 선잠 해가지고 농사에 관련된 신, 그리고 뭐 어떤 잠업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잠업 뭔지 아세요? 의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잠실 들어보셨나요? 누에 잠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 그,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사는데 기초적인 생활이 의식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먹는 것과 먹는 것, 즉 농경신이죠. 어, 그리고 그다음에 실농시라고 부르는 농경신과 그리고 선잠, 그러니까 이... 오, 그, 입고 사는 문제를 관장하는 신, 이런 신들을 모시는 그런, 어, 제사들도 여전히 이어졌고요. 국가적인 기우제. 세종 때도 가문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이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월식, 일식, 이럴 때 특별한 날을 해서 기우제를 보내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종종 사극을 통해서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시조선 때도, 어,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지향해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나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어 이런 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행해진 책이 말고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주 무속의 범위에서 논할 수 있는 재례들은 꾸준하게 이어졌더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 아예 법령으로 어, 조선은 굉장히 법치주의 국가라고 한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종때 경국대전이라는 그 법전이 완성이 되어서 철저하게 오늘날 이제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헌법 아래 형법, 뭐 민법, 뭐 여러 가지 법적 체제들이 있어서 고그 관할 아에서 이제 그런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조선시대도 엄격한 법, 법치주의 사회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음사라고 그래서 무당이나 불교 행사 이런 것들을 음사라고 했습니다. 음, 음사. 나쁜 사악할 그런 의미로서의 음사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무당들을 활용해 가지고 치병 활동을 하게 한다던가 예언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허용했단 말이죠. 심지어 국무당을 그궁에 뒤에 편에 좀안 보이게. 안 보이는 곳에 국무당을 세워놓고서 거기서 꾸준히 기우제라든지, 또 이런 예언이라든지, 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했단 말이죠. 굉장히 좀 이중적인 사회가 바로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제, 어, 어, 실로 기사를 분석한 재밌는 그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흐름이 있더라고요. 유행처럼 그러니까 어 그냥 뭐수미상간처럼 처음과 끝이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변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대, 즉 15, 16세기에는 무속에서도 제사에 어떤 성격의 제사가 성행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이제 산천제, 아까 말한 자연신을 대상으로 한 산천제가 성행했고 기우제가 성행했고 또 이제 선왕제선왕이라는 것은 마을 수호신 어, 를 모신 것이 바로 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선앙목 하면은 나무가 수호신이 되는 것이고, 뭐, 선앙, 뭐, 다른, 다른 선앙의 경우도 있겠죠. 이런 공동제의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사적인 제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무속에서, 그 어, 그런 그, 공동, 요즘 말로 이거를 살짝 옮겨보면 마을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 제의가 생행했다고 라 보여주는데 임진왜란 직전 그리고 그후 이렇게 볼 때는 어떤 그러면 무속 그 재래의가 성행했냐 이렇게 봤더니 주로 치병,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치병을 하는 또는 전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치병제 또는 기, 어, 그리고 어 재밌는 것이 우리 장희빈 아시나요? 장희빈 숙정조 때어 이제 어 인연왕후를 제치고 잠깐 왕비가 됐다가 다시 나중에는 사약을 받고 죽는 이제 이그 여러 버전으로 드라마로도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희빈 잘 아실 텐데 보면은 장희빈이 무엇을 합니까 인연왕후 병들라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인연왕후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막활질을 하고 막 이런 거 유감주술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다 무당에서 사술이라고 부르는 사악한 술수죠 이거 이렇게 무당의 힘을 빌어서 막 행하는 거볼수 있잖아요. 그 임, 재밌게도 이, 어, 임진한 이후에 그런 저주술, 어, 무당의 여러 신통력 중에서도 저주에 관한 그런 술술을 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반대로 그런 저주를 푸는 그런 제례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굿들이 많이 열려졌대요. 그래서 아, 너 지금 귀신 들렸어. 역병 귀신 들렸어. 이렇게 가지고 가서 저주 풀어 주는 어. 너지그 어디 갔다가 이제 그 음, 거리신이, 거리, 귀신이 붙어가지고, 너 지금 아픈 거야. 그러면 이제 무당이 가가지고, 그거 저주 풀어주는 막 그런 어, 그들이 성행했다고 하야 합니다. 이게 또 지역적으로도 어, 재미있게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전라도, 전라도 지역은 무속 중에서도 유일적인 유일적인 성격이 굉장히 발전하고 강했던 지역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유일성이 강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춤과 노래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굳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공부를 하다가 여기서 많이 웃었는데. 저주가 발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역적으로? 음, 바로 조선시대 한양,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 무당들이 주로 이 저주에 관한 술수, 저주를 걸거나 저주를 풀거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 부리고 그쪽으로 효용력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당을 저주 걸고 저주 푸는 데 많이 불러섰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음 평안도항에도 어 오늘날의 이북 땅 북한 땅 이곳은 어 조선시대 때 어떻게 이곳이 인식이 되었냐면. 중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통로가 바로 이제 그 황해도와 평안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무속이 어떤 측면에서 많은 기능을 하고 요구가 있었느냐 바로 구병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구환하는 어, 치병의 기능들이 많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역병이 돌아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지역에서 어, 뭐 역병이 이제 지역을 굳이 가릴까 많은 어, 이 이북 지역에 큰 역병들이 도는 그런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 땅과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길그 오가는 길에서 병이 이렇게 유통, 유통이 좀 이상하다. 전파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이 때문인지, 또는 아니면 국경이 있었기 때문인지, 또, 이제 전쟁도 다른 이제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외세 의 침입도 굉장히 이제 많았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외세 침입이 임진난 이런 곳이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대륙으로 이어져 있는 북쪽에서 이방 그 인들에 의한 외세 침입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이쪽은 무속에서도 구병의 그런 제의들이 성행에서, 어, 치병의 기능들이 더 넓게 수요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오늘날까지 전승대에 오는 것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이제 국홍, 국행 관제라고 해서 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관적인 행사로서도, 날에, 행사 같은 것들, 이 행해졌으나, 이제 뭐, 근대, 어, 일제강점기, 근대, 뭐, 그리고 현대사회, 여기서 이제, 나라에서 주관하는 어떤 무의식, 이런 것들은 없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국행관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볼수 있고, 어, 이런 무속의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현전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촌락제 애는 사실은 음 일본의 아키바가 쓴 용어라서 졸락자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 저는 이제 우리는 동재라고 많이 부르죠. 한자로 했을 된 동재 그리고 마을 제사 풀어서 하면 그리고 마을 콧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재까지도 이제 조선 그리고 고려 소급해서 역사적으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무속 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슬가쁘게 넘어가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차츰차츰 판소리로 이제 근접해 가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의 무속까지는 우리가 알았고, 아까 무의 기능과 그리고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 명칭과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봤는데, 그러면 조금 더이 무당을 잘 살펴보는데, 특히 세승무라는 것을 기억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대 제천의식. 어, 무속적인 그런 종교 행사에도 그랬지만, 거기도 보면 이제 뭐 사흘 밤낮에 뭐 술을 마시고, 어, 가물을 즐기고, 하늘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어, 팔을 뻗고, 땅을 집단적으로 구르고, 이런 것들이 묘사된 글귀가 어, 등장합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 문헌이긴 하되, 삼국지의지 동의전에, 그러니까 동의족이라고 예전에 불렀다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그 옛날부터도 이런 무속적인 어, 의식에는 춤과 노래와 그리고 먹거리, 술과 그리고 그 제의할 때 항상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런 먹거리까지 등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초기 원형의 모습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음악이 없으면 제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굳이 무속 종교 아니어도 어디 교회에 가도 어때요?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만 전하시나요? 안 그렇죠. 뭐부터 하죠? 우리 모임에 이제 기도 딱 하고 그다음에 뭐 부릅니까? 다 함께 찬송가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유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도 어떤 데는 막 춤도 추고 뭐 상가대가 이렇게 막그 가스펠 같은 거 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수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러고 이거는 동서고급을 막론하고 의식에는 반드시 노래와 춤이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도 그래서 무속에도 반드시 의식을 재행할 때에 어 노래와 춤이 수반이 되는데 이 음악을, 이 여기에 수반되는 음악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악은 이제 상의의 개념이고 그 하의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노래, 즉 이것을 무가라고 부릅니다. 무, 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이 춤을 반주하는 음악 춤 반주 음악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그 헌주 술을 올리는 헌주 때에 음악이 또 따르고 어떤 기악 독주나 이런 것들로 음악이 따르는 등의 여러 하위 요소들이 무학에는 또 존재합니다. 주로 이제 무당꽃을 그 주관하는 사람은 음 어. 여자 무당이 이제 아까 보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은 본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조하는 또 무당이 있는데 이를 조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주로 이제 의식적인 순서들, 절차들은 쭉 해나가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반주하는 기악. 제비들을 어,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무게활동 중에서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의 이제 유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악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어, 또 지역에 따라서는 공인이라고 불러요. 장인공자 써가지고 공 인게 장인공 사람이 되어서 공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다음에 그냥 쉽게 제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비, 악사, 공인 이게 다 어, 무악을 담당하는 특히 악기를 담당하는 남자 무계라고 남자무 이렇게 부르죠 무격 어, 할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무악을 담당을 했고요. 이들의 음악 그리고 이들의 예능,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하위, 산조, 판소리 이런 것들의 모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농학에서도 농악이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신청농학이라는그농학에서도 갈래가 있는데 신청농학이 존재해요. 이신청농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무게집단의 남성들이 치던 농악을 신청농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악, 판소리, 산조, 시다이, 기악, 산음 뭐 음, 이런 것들이 모두 즉 민속음악을 대표하는 이 갈래들이 어디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뿌리에서 무게집단에 연결되어 있다. 근데 막 고려시대 무게집단, 뭐 삼국시대의 무게집단 이게 아니고 언제 조선시대의 무게집단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예능,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혈통적인 측면까지도 사람인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데이 무학이 진짜 재미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 사실은 그 영토, 지리 영토적으로는 보면 면적이 작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어, 우리나라 큰 나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동남 아시아, 아시아 쪽에서 도 동남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부탄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 생각할 때 우리가 되게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 무학 하나만 봐도 정말 다양해요. 지역적으로 너무 이제 물론 보편적으로 서로 상호 어 같은 지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 굉장히 내용적으로 상호. 변별성이 두드러지는 아주 다이나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악도 그렇고요. 판소리도 판소리는 조금 이제 약간은 그런 어, 다른 측면이지만 여하튼 민요나 농악이나 무악이나 이런 측면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 층위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판소리와 어, 직접적으로 또는, 어,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아주 지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 무학 중에서도 어느 지역의 무학이냐라고 했을 때는 호남 지역이라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야기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악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가 있는데요. 자. 아. 어, 아. 제가 자꾸 버튼을 잘못 눌러. 이거 한번 보시고 가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호남 지역의 무당의 문화가 왜 판소리 약간 산조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좀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무당 해놓고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거 그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 높은 정보니까 좀 우리 알아두자고요. 이제 무당인데 무당이 다 같은 무당이 아니고 각각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 맨 위에 있는 뭐 이름이 같은데 그냥 무당, 무당형 이랬어요. 항상 우리가 말도 표준어로 삼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 경기지역이잖아요. 이 무당, 무당이라는 무당 용어는 아무래도 서울 경기지역에서 무속, 무격들을 많이 부르던 그 용어이기 때문에 거의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지역의 이 무당의 특성들을 우리가 무당형이라고 이름을 주는 것 같아요. 무당형은 우리가 강신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신이 강림했다 하는 게 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받은 거야. 어 어떤 거냐면 이그 무당형은 반드시 조건이 뭐냐 무당이 되는 조건이 뭐냐 신병을 알아야 무당이 될수 있습니다 신병을 알아야 신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병을 알으면은 그 이미 무당의 사람한테 데려가서 신을 받는 구슬 내림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내 안에 모시게 되고 신당을 차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무당이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에서 신통력, 그야말로 신통력은 뭡니까? 신하고 통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그 무당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바로 이 무당형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내 몸주로 신을 직접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판에서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하고 통하는. 그래서 어, 신병을 반드시 알아야만 무당으로 등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세종 때에 보면 지편전이어딥니까 어, 연구기관이잖아요. 성리학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거기 학자들의 중에서 그 학자의 어머니가 신병이 들어가지고 내림꽃을 받는 그런 기록도 나오기도 합니다. 무당형은 그런 어떤 신병을 앓고 신을 받은 그런 강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어, 단골형이 바로 호남 세순물을 가르치는 어 어 말입니다. 그래서 단골이라고 많이 불러요. 저희 단골래 오셨네, 단골이 사러, 어, 단골이 사는 동네라는 명칭에서 마을 이름이 붙은 곳들도 있어요. 단골들이 사는 그리고 우리 최명희의 홈플이라는 문학집을 좀 읽어보셨을까요? 보면은 거기에도 검원굴이라고 해가지고 단골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그 하층민들. 백정이라든지 가파치라고 해가지고 가죽을 다루는 공예인들 이렇게 모여사는 왜검은구름니까 시커머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 평민이나 양반이 사는 곳에는 같이 촐락을 이루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좀 비껴져 있는 좀 음지, 좀 골짜기 이런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허락을 받고 거주를 하는 집단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이 그래서 단골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이 단골들이 바로 호남 세습무라고 볼수 있는데 세습무는 뭡니까? 세습의 의미가 뭐죠?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다는 것이 바로 세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어는 무당형 또는 강신무가 세습무의 상대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병을 앓고 신을 내림꽃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내 어머니가 또는 내 아버지가 무게 혈통이면은 자연스럽게 나 역시도 무당이 되는 거예요. 딸이면 무당이 되는 거고 아들이면 은이 지역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악사 또는 제비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운명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뭐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를 물려서 무업에 종사하는 것을 우리가 세순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강했던 지역에 주로 호남 지역이었다는 거죠.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래서 새순무가 어 굉장히 강세를 띠는 지역이었는데 이 새순무는 어 상식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도 상상해 볼수 있어요. 강신무는 내가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신하고 통하는 영역이 없으면 인정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신하고 통하는 그런 영역이 강해야만 유명한 무당이 될수 있고 무당으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순무는 그것을 영역 대신에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뭐다? 예능입니다. 그래서 춤과 노래 그리고 어떤 그어 의식에 보면 연극적인 행위들도 어 포괄이 되죠. 그런 것들. 어. 바로 이 바로 이세순무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어 필수 조건,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뛰어난 단골이 되려면 노래와 춤, 연마가 필수적이었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 무업이 성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단고령 무당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신방형과 명두형은 짧게 넘어갈게요. 신방형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용어 말씀드릴 때 제주도 지역에서 주로 쓰는 것이 바로 신방형인데요. 신방이라는 말인데 신방형은 무당형과 단고령의 중간. 또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칠머리 당굿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영등할매를 모시고 지내는 몇날 며칠 거쳐서 지내는 제의가 있습니다. 이건 공동제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신방들이 제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방들은 무당들처럼 강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병을 안고 신을 받아서 또 거기 플러스 춤과 노래를 익혀서 단골처럼, 어, 어, 이렇게 세습, 세습을 이루어서 대를 이어서 무업을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두 지역의 특징들은 뭐냐면, 어, 우리가 자기 전답을 사듯이 이 부당들은 한그 권역을 나눠요. 여기는 신씨 무게가 관할하는 무업권, 여기는 전씨 무게가 어, 담당하는 무업권.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무업을 나눠가지고, 어, 그것들이 또 이제 제도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 무업 권역이라는 것이 그랬던 것이 조선 후기부터 어, 이어져 오던 전통인데, 그래서 보면 우리 유명한 정읍의 신시무계와 전시무게가 굉장히 유명한 전통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국악의 기틀에까지 연결이 되는 유명한 무호권인데 이를테면 거기서 내노라는 판소리 명창, 내노라는 검은고 가야금 제비들, 산조명인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런 유명한 무엇건 다이 단고령, 호남 지역의 세습 무계 집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 보시면,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의 세습 무계가 하는 굿은 그래서 무당형이나 신방형이 하는 굿하고는 달리 정말 어, 이두 지역은 주로 악기를 해도 타악기 위주로 어, 구성이 되지만 이 지역은 사면육각이라고 해가지고 대금, 피리, 뭐 이런 해금, 이런 어, 현악기 관악기들이 예, 무악을 반주하죠. 그만큼 기약적으로 음악적인 어, 수준에서 어, 다른 지역과 다른, 다른 무속의 유형들과는 다른 예능들을 보유한 곳이다명두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 애기신을 받아들인 무당이 바로 이 명두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죽은 아이 영이 강신에서 점을 치는 그 시통력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를 이릅니다. 좀 다른 무당들하고는 달리 큰 제사나 공동제의나 큰뭐 식임꽃 같은 너풀이나 이런 큰 제의는 수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의 신, 그 영혼을 받아들여서 그 신통력으로 점을 쳐주는 그런. 특히 이, 이 명두영 무당은 전국적으로라기보다는 호남 지역에 좀 많이 있다고. 호남 지역에서도 특히 요즘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북 지역에 이 명두영 어, 점쟁이. 들이 많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당의 유형까지 받고 세습무에 대한 이제 어 개괄적인 설명까지는 제가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보자고요. 판소리와 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판소리 연결 지점까지 왔어요. 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신청이라는 기관 명칭입니다. 세습무기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 필요 없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판소리 유파와 신하위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신청부터 볼게요. 신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자생조직인데 자생조직이 돼 어, 누구들이 주체가 되느냐? 무부. 무부는 누구죠? 무게의 남자들을 무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의 남편, 무당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어, 무게 집단에 속해 있을되 주로 남자. 지압의 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무부들의 자생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생이자 자치조직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보면은 주로 이 어떤 것들을 하냐 자생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무업권, 권역 있잖아요. 권역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서로 같이 공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영토들 어, 생활 영토들 무업권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또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상조처럼, 관원상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기들 안에서 집단 내에서 그런 공조들도 하고 또 예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세스무게에게는. 그래서 예능을 연마하고 또 대를 이어서 해야 되니까 또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이 신청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호남 지역의 무부조직에서 쓰던 이름이에요. 그러면 호남 지역에만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신청과 유사한 조직들이 있겠죠. 근그런게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경북도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스승청 이렇게 불렀대요. 왜 스승, 스님청이라고도 불고 스승청이라고도 불렀다고 하고, 제주도는 신방청,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 위치했던 제인청. 경기도 수원 하면은 이씨 무게가 가장 유명했던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기도단꽃 그리고 경기도살풀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경기도 지역의 이시무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민속예술 갈래들인데요 제인청이 존재해서 이 신청과 같은 기능들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양 노량진에 있었던 이런 그 신청 유사한 조직은 풍류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풍류방은 중인과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이 이게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 도모하면서 예술을 향했던 문해실 향했던 어, 공간이 풍류방이고 그 예술을 우리가 풍류 음악이라고 불렀는데 신기하게도 이 서울 노량진의그 무게 집단의 자생 조직을 풍류방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 길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어, 주로 어. 전주에도 신청이 존재했다고 하고요. 전주는 조선시대에는 5대 도시 안에 드는, 뭐, 어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3대 도시에 꼈다고도 보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한데, 이 전주,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같은 곳에 신청이 존재했다고 하고, 전라남도에는 나주, 장흥, 우수영, 그리고 식낑구도 하면 어디죠? 바로 진도죠 진도야말로 현존하는 가장 무속적인 무속에서 유래한 예술이 뿌리 깊게 또 아주 강력하게 활기를 띠고 전승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진도인데 진도, 완도 이런 섬들에도 이런 신청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냥 이거는 주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섬일수록 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속신앙이 굉장히 힘이 세요. 모시는 신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 우리가 뭐 오늘날은 일본이 뭐 다신 국가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전라남도에, 다도에 지역 가면 섬이 많은 곳에 바닷가에 가면 섬마다 모시고 있는 어, 신, 이의 특징들이 다를 만큼 아주 다양하게 적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전남 지역에 이제 이런 제이 무속 집단들의 자생조직이 성행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네, 바로 이 무부들이 조직에서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노래와 춤과 그 다음에 악기 반주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기회 여러 가지 필요한 기회들을 교육도 하고 후계자 양성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연마하고 이런 또 공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자생조직으로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만 무업을 했느냐 아니고 이들은 어이 무부들은요 어 무당 말고 무부들 어 아까 말했듯이 재비 악사들이 어 강제적으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행사가 있으면은 동원이 되어서 거기 가가지고 연주해, 그러면 연주해야 돼요. 노래해, 노래해야 돼요. 춤춰, 그러면 춤춰야 됩니다. 노래춤은 주로 무녀가 담당하고 아까 제비들은 음악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기약을. 그래서 기약을 많이 담당해서 관 행사에 많이 이제 많이가 아니라 뭐 시키면 명령을 받으면 가장 천민계급이잖아요. 관사시키면 어, 그거 거역하면 어, 목숨까지도 위험하죠. 그런 일들을 했고 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었던 예능의 넓이와 폭과 깊이가 모두 방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로 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에, 그 산조라는 예술 신하이라는 예술 갈래 그리고 농화까지도 신청 농화까지도 어, 발전하게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 우리가 첫 시간에 조선 후기의 경제적인 성장 뭐 신분제 동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민간 서민 예술들이 성장한다는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서민 예술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직업적인 예술인이 생겨나는데 어떤 그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고 했죠? 어 판소리 광대가 아무래도 1인 독립적인 그리고 직업적인 예술인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반소리 예술이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었던 무부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들이 계속+ 계속 어, 이렇게 축적해 온 예능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음어 이제 그런 축적해 온 예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어. 서민 예술이 막 성장하고 뭐 신분적인 이제 저기도 없어지고 어 그냥 서민과 중인과 이 계급별로 또는 사대부와 계급별로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되었던 경계선들이 희미해진 틈을 타서 막 파고들어 갈수 있는 틈들이 많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양 뭐지 음그 예술도 상하가 예전에는. 이 아래에서 무조건 위로만 올라갔는데 위의 예술이 아래로도 내려오고 아래의 예술이 위로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 틈에서 이제 이 무부 집단들 중에 노래에 뛰어난 사람들이 직업적인 소류광대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예능 특히 호남 지역 세습무계들이 담지하고 있었던 노래 그리고. 어, 이것들의 음악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직업이라는 어, 형식으로 발현된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판소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머리 왔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이제 좀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이 판소리 전승 지역은 아직까지는 잘모르겠 는데요. 뭐 어, 세상에 옛날 우리가 어떻게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딱그 갈라서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현재까지 어떤 문헌상으로든 아니면 구전으로든 구전 기억에 의해서든 어, 한강도 한강의 이북 지역 어에서 판소리가 형성되었다라고 볼만한 근거는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인물이 평양에 가가지고 19세기 아주 초에 공판소리를 연행하는 것은 그림으로 남아서 알수 있지만 모 몽갑은 어 북한 사람이다 아니거든요. 어 시한 남한땅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다음 다음 회차에 이제 우리가 아10 어 19세기 명창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부분 판소리 명창들 19세기부터 뭐 20세기 통틀 통트, 이렇게 다 통틀어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배출된 인물들이 어느 지역이 맞느냐 호남 지역 한강 이남 경 한강 이남이라면 하경 사실은 경기도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 충청 그리고 전라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중에서도 전라도지역 중심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세순 무곡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판소리와 이 호남 지역 세순 무계의 음악이 음악적 성격에서 아주 흡사한 면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팬소리의 기원설 중에 유력하게 어 지금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어 호남적 세습무게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어 하는 기원설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유파를 봐도 우리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런 말 들어봤을 거고 판소리 문외한이어도 서편제라는 영화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의 이제 판소리의 굵은 골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뭐 태백산맥이라고 소리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다 동편제 서편제가 모두 호남 지역에서 동과서란 말이죠. 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라는 예술의 커다란 양대산맥이 바로 다이 호남 지역에 에, 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고자는 이 충청도 내포 지역을 포함하여 경기 이남 지역에서 좀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 어, 사실 19세기 를 넘어서 20세기에는 중고제 소리가 과연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어, 모호할 정도로 이 소리가 계승되지는 못해서 우리나라 실제로는 호남 지역의 음악업법을 받아들이 음악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소리만이 사실은 판소리의 큰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로 신하이권이라는 말은 무속의 영토를 문화적인 영토를 구분할 때 경기 이남 아까 말했던 뭐 수원 그러니까 경 수원, 이천, 뭐이 이쪽 있죠 경기도 쪽에서 남쪽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부터 어 호남 전라도까지를 우리가 신하이권이라고 무속해서 문화적인 영토를 구분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 신하이권이 판소리 판소리하고는 가장 어그 어찌 보면은 어, 같은 터. 같은 틈짜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하이권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하이는 사실 여기서 뭐, 음, 하나 더 용어적으로 기억해 두죠. 신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음악 자체를 가르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무속에서 행해지는 춤이나 노래의 반주 음악을 신하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하의 음악의 어떤 예술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권역이다 해서 우리가 그 서도민요 할때 대표적으로 수심가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경기지역의 민요 할때 대표적으로 노래가락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가락 쪽 하면은 경기지역의 민요 쪽 어, 그 수심가 하면은 서도민요 서도지역의 민요 쪽 그것의 대표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하이도 음악의 명칭이자 이 어떤 그이 어 경기 이남 충청도 전라도에 이르는 세순무계의 어떤 권역, 문화적인 권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판소리의 실그 판소리를 형성하고 어, 실존시켜온 어, 그 주체들 그 주체들의 뿌리격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좀 고찰해보고자 하다 보니까 더 넓게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으로서 무속에 대한 이해로까지 좀 범주를 넓혀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저도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은 무속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지역적인 사고입니다. 어, 이거는 그냥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문화이자 어떤 문명의 배경이라고 봐도 우리에게는 어, 무방한 그런 아주 큰 존재가 바로 이제 무속이라는 것이고 이 무속이 고대 국가부터 그 자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청동기 시대의그 청동으로 만든 어 방울까지 나올 정도로 무격이 썼던 방울로 보이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시대의 요구와 시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천에 옵 와서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오늘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양식적인 면모라든지 어떤 인물, 인적인 맥락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생겨났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 그 어떤 무속 특히 무당 여기에서도 우리가 호남 지역의 세습 무게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판소리를 비롯해서 민속 예술의 두루 연결 안된게 없습니다. 심지어 줄타기+ 줄타기 여러분 따로 제인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무게 집단의 남자 무부+ 무부들이 줄타기 기회를 익혀가지고 그걸로 기회 활동을 연행 활동을 했죠. 아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무의식 때맨 마중에 막에 오신하고 또이 뒤풀이처럼 뒷끝들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선보이기도 하고, 어, 했던,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심지어 줄타기까지도 이 무소, 어, 세슴무게 여기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점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 호남 지역의 무가하고 판소리를 비교해서 딱 들으면 아, 자연적으로 아 진짜 닮아있네. 어 절대 그 둘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겠네. 이런 것이 느낌적으로 확. 습니다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그 사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만나보는 그런 시간 가실게요. 그러니까 명인명창이란 또는 판소리 광대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시대별로 때로는 구체적인 사람 사람으로 이렇게 이부 네 번의 시간에 거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부 팬소리 시대의 자아상 강좌 네 번째 시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